<목소리도> 되게 끊는 건데. <웃음> 이거든한 아, 그래서 약간 배부르게 먹으면 일이 막 혼자 먹으면 온다고 해도 <미모시> 사실 사는 게괜찮긴 한데 케이크가 또 웨이팅이 없네 컵이 너무 귀엽다